그럼 저 위쪽에 있나? 지붕 위쪽에? 응 지붕 위쪽 말고다 가봤으니까 요 밑에 저 한, 요 밑에도 한번 볼게 없다 음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음저쪽에 있나? 아 근데 이쪽에 뭐 이체 그치... 나나나저 어디서 떨어져서 하나 발견했거든 그래? 실수로 떨어가어 실수로 떨어졌는데 발견했거든. 아쪽에 여기서 실수로 떨어졌는데 이쪽에 뭐 없다. 뭐지? 요요 요 밑에서 하나 발견했다. 거기서? 음. 어 거기 떨어져서 바, 발견했어 하나. 음, 없는데? 아 지금 여기. 어 없을걸? 박스는 뭐지 근데 어우 렉 걸려 프레임 대답이 너무 심하다 니 엄청 낮추고 해라 나나 체조 나 옵션이다 어 찾았다 찾았나 발전기 도리로 오천... 가자 체조 옵션인데 30프레임이다 그기 있었나 어... 거 있나? 그쪽에 있나? <웃음> 그럴걸 아. 라 이거, 이거 발전을 돌리고 일단 <목소리도> 하나만 돌리면 될것 같다 발전기 두명 응, 돌리면 빠르긴 한데 비켜봐라 비켜다아 진짜 당근 저거 덕구 참고 어제도 당근 골프 꿀등 했다 그러니까 당근이지 <웃음> 어, 어제 빡게임 했거든 마이크 안 쓰고 근데 졌다 <웃음> 그러니까 당근이잖아 아 진짜 아박잘안 돌려 일부를 1점 차로 지게, 꼴등하게 했다 뭐안 돌아가는... 박는안 돌려 <웃음> 뭐야, 야, 서, 서로 반대쪽으로 돌리고 아, 있는 반대쪽으로 돌려? <웃음> 야, 야, 이쪽으로... 야, 내, 내 기준으로 반시계니까 니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 했을걸 아, 니다 여기서 반시계로 돌려 여기 아, 반시계로 시계로 돌리고, 반대쪽에서 반시계로 돌려 이 당근아 <웃음> 일단 잡을 시간 줄게 잡을 어, 면안 되니까 아야내 팔이 꺾인다 왜 안.. 아, 안.. 안.. 안.. 안.. 안.. 아 이게 왜 안으로 잡히노 얘가 야 물건을 음. 못 잡으니까 넌 반시계로 돌려 돌리고 있어 반지계로 어.. 좀 됐다 충전 알았어. 아니 얘가.. 얘가.. 얘 팔이 이상하다 내꺼 다 됐어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해라 어.. 더, 더 돌릴까? 어 다시 떨어졌다 아이스 니네 등수처럼 <웃음> 내.. 내 점수처럼 니 점수는 올라가는 거고 골프에서 아 맞네 서로 돌리고 있으면 당연히 안 돌아가지 인간들아 <웃음> 아니, 아니 여기서 시계를 돌리고 저기서 반시계로 돌리면 돌아가거든. 근데 내 팔이 지금 이상하다 얘가. 얘가 잘못돌리네데 중간에 돌리다 갑자기 멈춘다 한 번씩. 아 그거 끼어서 그렇다 내 거. 왠지 몰라도. 그래서 낀거 빼고 있는데 제가 돌려가지고 어. 팔 꺾인다. 됐다 됐다 됐다. 그래서 그되돼아 아니다. 혼자 하는 게 역시 편하긴 하다. 어 어쩔 수 없어. 아순간저 절벽 밑으로 떨어질 뻔했. 반시계. 이쪽 어야나 걷는 거왜이러 <웃음> 무거워가지고 그게 야 이거 내려봐봐 봐. 오케이 오케이 살포지아 이거 빨간색 파란색 맞춰야되니까 고고들어 그래 돌려서 됐냐 타자 꼬바, 꼬바, 꼬바. 꼬바. 꼽는 건 판정 안빡세니까 오케이 오케이 두 손으로 하면 잘꼽힐어 아, 됐다 됐다 타잼 타잼, 타잼. <웃음> 잘 왜못 꼽아 됐다 됐다 사라 사라 사라 여기 들어와 난 매달릴래 그래? 매달리쌤 됐냐? 안키냐? 잘가요 잠깐만 나 끼일 뻔했다 <웃음> <웃음> 여기로 가보자 음, 맞다 맞다 맞다 왼쪽 맞다 야 이거 밑으로.. 밑으로도 가야되거든 어차피? 야, 야, 야 떨어진다 갑자기 지 마음대로 튕긴다 <웃음> 어차피 이거 밑으로도 가야되.. 야 얘가.. 야 이거 야, 애가 저, 야, 야, 떨어질 때.. 안 잡으면.. 막또 튕겨서 또떨어진니아씨또 잡고 있네.. 아저 당근 저거 저거.. 나뭇가지 꼬.. 계속 잡아땡긴.. <웃음> 저 게이다 게이.. 개이. 미친.. 도망가! <웃음> 아, 봐봐, 좀... 왜 자꾸 지 마음대로 이게 튕기지 내꺼? 이거 엔딩하거든요 여기뭐다말말이 남았다 에이, 말씀, 야 이거 전선 들고 왔는데? 중환이? 음. 전선 필요하겠네 어, 그 음... 위쪽에 보면 엄청 이트레터있을 거야 위쪽에 이거 나이 나 전선 좀... 엎어도 되나 어, 엎어도 돼 덮고 엎플래 전선만 챙기면 그거 엎어로 된다 나 어플거다 어플 그냥 바로 으악! 응. 밥상 이기 뭐야? 그거 한 명이서 없게래될거 으악! 밥상 이기 뭐야? 밥상이 나왔으면 이제 김치 자르고 같이 나와야지 조게 당근 반찬이다 오늘은 어아 당근 김치 아, 다, 아 당, 아이, 더러워 아 말이 좀 심한데 그거는 그거 먹으면 는들은 안다 아먹어도 오지 않으니까 아링 오브 엘리좀 하고 싶어진다 아 으아 먹고 봤다 이거 이거 문 열고 가면 나파란선안 보인 뭐야 이거 전자석인데 요, 요쪽에 요쪽에 요거 요거 이거 이것 좀 계속 움직이면 안 이리로 이로이로 내가 <웃음> 파란색 뽑힌다, 야. 그걸 하지 말고, 이쪽으로 약간 돌려. 내가 파란색 다시 꼽을게. 이쪽에 붙여주면 돼. 요거 창 착, 건들게. 아, 야, 야, 야, 이거 건들지 마. 얘, 내 팔이 이상한 거 자꾸 잡는다. 야, 파란색 빠졌다. 그러니까 파란색 꽂고 있는데 얘가 자꾸 이상한 거 잡는다. <웃음> 이걸 당길까 아니 너 말고 이 당근아 이게.. <웃음> 이거 최대한 땡기는거임 그게 다야 너 네, 그럼 기계 살살 당겨봐봐 그래? 물론 아. 덕구가 당근이 땡면 망가진다 기계도 알겠다. 꼴등한다 <웃음> <웃음> 그 너무 세게만 당기면 안걸리지니까 더더 음, 더 해도 되겠다 조금만 앞으로 이 이상 당기 위험한데 파란색 좀더 땡겨야 돼야지 어. 그럼 우리 둘이서 이걸 당겨 보자 <웃음> 안 된다 그냥 네가 당기는바다다돌 없는 것 같다 그럼 이걸 아니다 그럼 기계 꼴등한다 어. 야, 좀더 땡겨, 땡겨서 짚고 왔안 된다, 그러면 이 자속도 꼴등한다. 이게 한계다, 지금. 야, 하, 람 하람 손잡으면 하람 정기, 하람 몸면전기통하지 않음? 일단 이거 잠깐만 새로운 보진을 해보자. 야, 비켜, 비켜. 아이씨, 왜날 잡고 있냐고, 저거. 당근이. 계속 꼴등. 이거 잡고, 확 잡으면 안걸 야, 야, 야, 도쿠구가 끊었다. 아. <웃음> 야, 야, 야, 야, 이, 다시 꼽아야.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봐봐라, 당근이 만지니까 기계가 꼴등 됐다. <웃음> 아니, 내 차분히 안 돼. 기계가 꼴등. 목통이 아니라꼴등이다 충원이 저거 내려가고, 네, 꼬부랑... 석이랑 같이, 같이 잡아봐. 야, 당근이 만져서 기계 꼴등 돼서 그렇다, 지금. 전못 꽂는다, 아직. 기계가 4등이다. 따렸다 따랬다. 기계 아니야. 왜 잡고 아, 있는데, 잠지마 아, 좀. 로았다 기계 놓았다. 당근아. <웃음> 됐다, 됐다, 아니, 됐다. 여기서 꼽자. 그렇지. 당. 기계를 같이 옮기자. 내가... 내가... 어, 내가 이 이상 우연하다 아, 그만, 그만 내 몸으로 전해야아 근데 해볼게. 왜 하필 빨간색으로 주냐, 저긴 거를. 그냥 길이는 똑같은데 그렇게... 그런가? 몰라. 아, 근데 더긴거 같은데. 오히려 아 잠깐만 야, 얘가 좀 뒤로 갔다 기계가 어... 내가 이거 빨리 빨간 잡아볼까? 빨간색을? 빨리 잡아 인마 당겨 당겨 아 당기라고 최대한 당근 거야. 당근 어아 진짜 기계 꼴등 됐다 뭐또 <웃음> 고장났나 <웃음> 어. 기계가 꼴등이다 이거 누가 만져서 그리된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안다 너지 당근아 <웃음> 모르는 척 해줘도 그래. 야, 네, 이 누가 기계 좀잡아봐 아. 코, 코드가 안 꼽힌다, 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그맨 끝을 제대로잡겠다 빨간색이거든. 이왜 코드가 안 꼽혀, 됐어. 안 되겠다. 당근 나와. 아, 아. 총알 이거 빨간색 한번 잡아봐봐. 그맨 끝에 빨간색 잡힘? 나안잡펴가지고 그게. 막그 여기 문은 왜 있는데? 그거 나, 나중에 나 밖에서 들어와야 돼. 밖에 담겨 있어. 어? 잠깐만. 저 위에 있는 저추은 뭔데? 너 설마 축 당기는 건가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저기 아이 당... 당근이가 억울을 끌어서 우리는 이상한 짓을 <웃음> 그... 하고 있었다. 이건 다 당근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자꾸 날라가는 것 같은데. 아아 아, 당근 빨리 뛰어 뛰어 빨리. 어디로 가는 건데 이거? 옆에 옆, 옆, 옆에 옆에 저기 오른쪽 변에 어? 당근 당근은 내 매... <웃음> 올라오지 내가 가볼까? 너무, 너무 길게 잡았어 처음 <웃음> 잡을 <답, 답>, <웃음> <답, 답, 답, 웃음> 너무 길게 잡아 난 시간 넉넉하게 줘 <웃음> 당근이 아니니까 나는 좀 짧게 잡았어 표현했는데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가에 거리가 안 나왔다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당근. 아냐 나나나나나 아니, 나 아니, 진짜 나 아니. 진짜 나 아니다. 당근 녀석이. 문자 꼴등하기 싫나보지아 이제 욕풀 간다. 오. 진짜 나아님똥안 치고. 어 이제 졸로 가도 되긴 된다. 야야 이야이 당근이 너무 흔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흔들린다. 팔 각도가 안 나온다. 아이, 당근 아. 주제. 허 <웃음> 아! 됐다, 잡았어. 왔어. 어, 뭐야, 여기. 아, 요문 열까? 어, 어 이거 문, 문 열어야 편하게 감. 잠깐만 혹시 나무판자 이것도 포함인가? 아 몰라 그럼 다음 번에 깨지 뭐그거야꽉 끼었다 응? 뭐가? 야잇 문.. 문못는 야야 독구 오만 와 당근은 무 오게 문, 막아버리죠 달려, 달려, 달려! 야, 당근, 아... 차, 당근 잡아. <웃음> 넌 들어가야 다시. <웃음> 어, 뭐야, 방금 효리야, 방금. 넌 나, 너 다시 들어가. 야, 문 열어. 응. 음. <웃음> 문 열어, 문 열어. 야, 이거, 밀어 넣어. 음... 아, 잠깐만, 나도, 나도 나간다. 살짝만 열어봐봐. 야, 나 잡거든. 상관 안, 상관 안 써도 된다. 다시 들어간다, 야. 잡아. 잡을게, 내가. 아, 기할것같도 되겠다. 저이 얘는 꼴등이 있다. 손. 못 잡았다. <웃음> 어거의다 어, 음, 왔네. 이게 뭐지? 거 어, 엔딩... 엔딩 엔딩 엔딩 거의 거점로 거의... 보지마. 봐두 의미를 거의 다왔다 왔네. 다왔다다온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가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심프점심이프 점프 이거. 잠깐만. 일이 반대쪽 끝을 양옆에 뭔가를 꽂는 것 같은데 이 위에 전지 꽂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음, 그렇게 생겼다 일단 여기 밑에서 전선 한번 꼽아볼게 프랑켄슈타인어 엘리베이터다 어 내려간다 그엘리 내려가면 밑에 또뭐 있을 거임 동굴.. 동굴같은거 당근동굴 동굴에 동굴 좀.. 그거 크거든? 그래가지고 가자 이거 뭐야? 어? 모노레일이다 그거 뭐.. 어. 거기.. 그거 뭐냐 모노레일 어? 저 밑에 빨간선 발견 빨간선 들고 오면 됨 그.. 그거, 홍가리의여줄까 그거? 어.. 이동시켜봐봐 이거 됐어, 쯤? 다가쯤 어떤?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저거는 빨간... 짐싣는것 같은데? 뭐가? 저내일뭔 노래? 응. 빨간선 일단 내가 들고 올라는데나 찾았는데. 정원, 니가 빨간선 들고 올라는데 내가 좀 들고 할게 내가 빨간선 들고 올게. 너는 빨간색 어. 들고 올라온는 것도 꼴등이다. <웃음> 내가 그럼 전지 들고 왔는데? 그래. 보나마나 꼴등이겠지만. 전지 두개다 들고, 두개다 모두 할것 같은데? 나온다? 그래서 꼴등이다. 되나? 두개 다? 확인해 볼게 일단. 두개 다, 두개다 탁, 다 걸로. 엘리베이터 내려왔습니다. 전선 실어야 되는데. 아 껴어. 잠만. 전지 일단 두개다 들고 응. 가본데? 어? 아 진짜? 아얘왜 그래. 자꾸 튕겨 이거? 전지 두개다 들고 간다? 기다리 기다야 돌려놨다. 와라. 얼른 와라. 너 물건 싣는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미체서 나, 나를 좀 기다려줘. 전제 들고 가고 있는데. 아, 쟤는 기다릴 필요 없다. 꼴등이다. 알겠다. 그럼 전제 안 들고 갈게.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영화는 못 깨는 거지, 이게 아니, 너 죽이고 깰 거다. 알겠다. 화이팅. 아니, 니 조차 내고, 니깰때니 조차 내거든. 일단 실어봐봐. 우악 아. 아, 흘리지 마, 임마. 이 꼴등아. <웃음> 하나씩 자 하나씩 아또또 아이 또, 또, 아 <웃음> 내가 올리고 있는데 <웃음> 니는 왜 올려 또 하나씩 가자 그 그래, 하나씩 내나임마아 그걸 왜또떨고이 그래. 왜 꼴등아 아니 가왜타 거길 됐다 당겨 어 나도 달래 으악! 어. <웃음> 미친. <웃음> 야, 내, 내 손으로 잡았다. 올라고 승나. 응. 어. 근데 그걸 위로 올릴 순 없을 거 같은데. 아이, 나. 그렇뜨 이면 그냥 받아, 받아줄게. 저꼴등선이 들어간 구만 낫지 않나. 일단 빨간선 챙긴다. 일단 위에 있는 거부터 다. 아, 야, 이거, 이 레일을 좀 살짝만 뒤로 당기면될것 같아. 저 위에 거다 챙겨봐봐. 충분히 닿을 수는 있다. 그 안에 있는 걸다 빼봐. 그래, 그거 빼고. 그, 레일을 살짝만 뒤로 해봐. 어 그래 그래 그 정도만. 얘 너무 뒤다. 됐 됐다. 됐다. 잡아봐봐. 어, 씨발. 그냥 그냥 들고 올라가자. <웃음> 이 올라가서 저 모노레일 그거 할래? 내가 모노레일이랑 같이 탈게. 어, 여기가 아니더라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모노래일을 뜰까? 이쪽 길이 아니라 우리 길이지 그거 이쪽으로 가봐 어 그쪽 편이 뭐? 없는데? 길이 없는데 여기 어 그쪽 편에 잡 보면 올라가는 길 하나 있다 이쪽은 데응 여기서 자살해야 올라갈 수 있나? 뭐가? 어디? 자살해래냥냥왜그 그러니까. 아, 엘리베이터 있잖아이 엘리베이터를 왜올려이당근나하는짓도꼴등이야 <웃음> 아니 내가 있리베이서가 그렇게 너무 필요한 거같아서아살해야 올라갈 이 있나? 여 이 골등아 골프나 이기고 어. 와 말이 심한데? 뭐가 심해 맞는 말이잖아 이꼴등아 아, 너는 4등이나 해라 <웃음> 전지하나 어딨음? 전지하나 니가 똥 싸서 다시 오, 끌고 올라가고 있다 니 잘못이다 이제 그것도 덕구 이거 실고 다어 어, 지금 그러려고 올라가고 있다 오케이 니도 같이 탈리 으악 위 f i 파이 아 귀찮으면 그냥 자살을 된다던지만 올리고 자살을 아 아니면 그냥 근데 옆에 그리 있잖아 옆에 타고 가는 거난 타고 갈래 니도 어 매달렸다 와우 나던지를 내고 왜그냐 당근 나 왔네 꼴등 아, 하루 마하 잔디끼워져 아니 그니까 끼운건 말고 올라올려 올라. 당근아 알겠다 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지 어둠에서 스위치로 조작하는 출구 덮개에 매달려 있기는 뭐지? 그, 여기 카펠, 여기 이불 카펠 있다, 이가여기 매달려 있으면 돼. 어디? 요, 요, 큰, 그거, 그거, 요 밟고 있는 그거, 이거. 이거, 날아감. 아. 어? 해볼래? <웃음> 너나 같이 일단, 날아갈 저기, 사람. 저기 던지 끼우고, 던지 끼워야 돼, 일단. 저기 꽤. 그래. 난 날아갈래. 그래? 도구가 전지 끼고 있을거야, 그게 저거. 그게에다그 다음에 발사 도구가 해볼래? 위가은 파이어 하면서 그냥 당기면 된다, 레버. 어, 전지 하나 씩음 들어왔. 다 오케이. 와, 와, 발전소 돌아가네? 다 끼웠나? 아니, 발전. 아직 아, 하나 남았다. 기다려라.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충전해야 되나, 또? 요, 요거, 여기 옆에 있다 아이가 이거 여기가 덮거 파이어 니가 네가 하면 된다 이제 매, 내려와서 이걸로 다 끼웠으면 위가 땐 파이어 하면서 저내버걸 둔다 파란색 선 끼었다니 점프해봐 위가 파이어 뭐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파이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달 날라간다, 이제, 우리. 진짜 달러가네, <가비>, 이거? <웃음> 레전드. <웃음> 뭐야, 이게. 어, 하라졌어 어, 어? 어? 어? 어디로 간 거야? 계속 가볼래? <웃음> 가, 가 가보자. <웃음> 어떻게 되냐, 이거, 이씨. 놓지 마봐. 놓으면 뭔가 눌어질것 같다. 당근. 이건 어, 놓으면 당근. 클리어지. 나 당근. 싫어. 나, 당근. 어, 잠깐만, 이거 올라갈 수도 있나? <웃음> 설마. 어, 야, 떨어진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야, 야, 어? 야, 뭐야? 하지마! 뭐다? 박살 뭐다 <웃음> 뭔데,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잠깐만, 다 흩어졌다. 이제 어디감? 어, 나, 나독구 발견. 어, 나도 니네 봤다. 근데 야? 나머지 안 어디감? <웃음> 이제 그 꼴등. 나 나, 나, 나, 나 뒤로, 뒤로 빠졌다. 어, 떨어졌다. 어, 오 와. 야, 또 떨어진다. 으어. 어. 맞네, 너도 왔네? 돌아왔다. 됐다, 일단 클리어다, 어쨌든. 클리어다, 이쪽 클리어다, 이 말이야. 떨어져. 가자. 맞아. 아, 내일 또 무슨 건가? 가자. 응. 살아있네. 아, 겁나 웃긴데, 마지막 거. <웃음>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저거? 아, 마지막 거 겁나 웃겼다. 아, 이제, 링 오브 엘리시. 와, 다 깼네. 뭐야, 여, 여긴 뭐야? 나 여기 처음 와봤는데?